우리는 완벽한 학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완벽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 논리에 어긋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제? 논리에 어긋나면 아무것도 될게 없다. 그냥 뭐,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 자체는, 이 뭐, 점이나 그거나 뭐, 다를 바뭐 있겠노? 그제? 뭐, 지하면 지소리들 누구말따라 뭐, 너무 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 혼자 막 미쳐갖고 난리지기는 거, 뭐, 요새 뭐, 당들 보면, 정당 보면 그렇다. 집 도치되갖고, 이 뭐, 너미야, 어떻게 하던 건 신경도 안 쓰는 거. 그 이거는 학문다이거 논리다. 그래서, 큰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완벽한 학문과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풀어야 될까? 성격을 하려게되면 우리는 다섯 가지 그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풀어야 돼, 논리적으로. 그죠 그러나 이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똑같이 동시에 반응을안 한다는 소리다. 그죠? 뭔가 이거 타이밍이 있고 어 이런 간격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 오성을 오성이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이런 심리의 작용을 할때 이것을 우리는 이름을 우리는 생체 반응 곡선이라고 명명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인간의 몸에서, 인간의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극을, 반응을 할수 있는 곡선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이오, 이것을 우리는 바이오 리액티비티 커브라고, 생체 반응 곡선이라고 우리는 명명을 한거예요 그러면 이 주기는 우리는 어떻게 5승이니까 5가지 곡선이 있겠지. 5가지 곡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명 주기는 근본이 운명 주기지만, 운명 주기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 평생을, 평생을 가지고 이런, 평생을 가지고 가는 평생 운의 흐름을 우리는 표시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오성 심리학적으로 푸는 이런 생체 반응 곡선은 이거와는 같을 수가 있겠나? 비슷할 수? 그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다. 완전히 왜 완전히 다르냐 아기 때 하고 우리는 자기 운의 흐름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군년 단위로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어떻게? 자기가 혼자서 부모, 서라이에서 살아가는, 이 반응하는 것고 자기가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해갖고 이루고 가는 것하고, 말린의 인생을 다 살고 반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큰 주기의 흐름이, 여성의 반응 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다. 세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운명주기는 크게 한 주기로, 한 평생을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인간의 입수, 반응 곡선은 다르다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보자. 어릴 때 아주 잘 듣는 아가, 그지? 말잘 듣고 이렇게 하는 아도, 자기가 막상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엄마 완전 무시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게말 전에 가갖고, 나들어갖고, 나들면 철든다는 거지? 죽을 때 됐어야 철든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지? 그래서 중간에는 자기의 이승을 잃고 이렇게 허죽거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는 큰 주기가 세분을 가는 거예요. 생체 반응 곡선이. 그렇게 결혼하기 이전, 결혼하고 내 삶을 가는 거, 그 다음에 내 노후에 이제 인생을 많이 살고 이 경험도 풍부한 상태에서 갈 때는 이 생체 반응 곡선이 세계의 큰 흐름으로 간다. 운명주기하고는 다르게 간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9번 곡선이라고 한 해보자 9번 곡선 이런 곡선이잖아 그죠 한 중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27, 54, 81세로 이렇게 가는데 생체 반응 곡선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세번이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년, 중년, 중년, 말년으로 세 분이 나눠져 그렇기는 어떻게 해 인간이 그 행동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게되어렸을때 아주 강하게 놀 때가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폼질 때가 있고 말년에 가서 또폼질 때가 있다 그래서 주기가 세 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본 곡선이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주기는 어떻게 해요? 운명주기를 한번 보자. 운명주기는 우리는 이렇게 가겠지. 그치? 어디 갔노? 이렇게, 이렇게, 이렇그 이렇게 가. 운명주기는 이렇게 가면서 요 사이에서 요렇게 우리는 해운이 간다고 그랬다, 그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응? 응. 아니지, 이거는 운명주기, 운명. 우리 해운이, 해운이 그렇게 간다 다 응. 그런데 생체 반응 곡선은 이 해운 단위로 가는 게 아니다. 세 번만 가는 거다, 세 번만. 크게. 큰 주기, 이것이, 것이 여기서까지 이것이 한 번이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이, 이 흐름이 반응 곡선이 이 흐름이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지금부터 구분 곡선을 가지고 생체 반응 곡선을 푸는 방법을 우리는 한번 보자 합니다. 근본이 저렇다는 거요 자, 그러면 우리는 크게 그리야 우리가 좀 되겠지? 자 이것이 우리는 27세, 54세, 81세 이걸 만들려면 인간이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큰 주기로 크게 세 번의 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응 곡선이 자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게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어떻게 운명주기는 여자는 마이너스 1을 해준다 했다, 그제? 그러나 그 운명주기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빼고 하는 거 없다. 이? 태어난 그 순간에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운명수를 9로 나누고 나머지 값이 우리는 본성주기 곡선이다 응? 자 이거는 빼주는 남자가 여자라고 빼주고 이런 것은 없다 에? 우리는 운명주기에는 남자가 이, 여자를 한개 빼줬다 그지 여자가 빨리 가기 때문에 한개 빼줬는데 이 본성주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구분주기를 우리는 한번 그리 보자 이. 자 구분주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쵸? 영에서 시작해서 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생은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본성 주기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내가 엄청나게 내 강하게 뭔가 반응을 할 때가 있다 그제. 그런데 어딘데는 내가 어느 날 모르게 아, 나도 많이 변했다 이런 말 놓죠 그제. 사람들이 그렇다면 내가 본성이 억수를 강하다도 어느 날 가다 보면 어떻그 타고난 본성들을 북 죽이고 사는 거야 아니면? 그래서 이것이 흐름에 따라서 이 본성이라는 거다 본성주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순번자로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는 본성, 두 번째는 심성, 세 번째는 인성네 번째는 우리는 감성, 다섯 번째는 우리는 각성이라고 그랬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번째 곡선을 우리는 한컬이 보자 심성 곡선이다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본성에서 플러스 2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이렇게 된다 심성 곡선이다 자 본성에서 플러스 2 하면 어떻게 해요 한칸 건너뛰어서 플러스 2 하면 9번 곡선이니 플러스 2 하면 몇번 곡선 이번 곡선이다 그지 그러면 심슨 곡선이 2번이라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가겠지 여기까지? 여기서 까지여기 여기까지 가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심슨 곡선은 어떻게 이렇게 가는거야 이렇게 이것이 우리는 심슨 곡선이다 운명 곡선에서 말고 지금 원성 곡선 그렸는데에서 어 두개를 음. 올리는거지 그렇게 9번 곡선이니까 두개 올라가게 되면 1번 곡선, 2번 곡선이 되는거죠 그지? 처음에는 좀 어렵게 보이는데 난 하다보면 맛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심슨 곡선에서도 우리는 플러스 2 한다 응? 여기서 플러스 2하면 이승곡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플러스 2하게 되게 되면 어떨까? 2번에서 플러스 2하면 4번이 되겠지, 그제. 자, 그러면 4번은 여기잖아, 그제. 자, 그러면 우리는 4번곡선 밑으로 간다 했대 그제. 자, 이것이 우리는 이승곡선이다. 자 그러면 요까지만 놓고 우리가 맞는거 한번 틀어보자 맞는거 안 틀어보자 내가 본성이 억수로 강한 상태에서 본성이 아주 강한 상태에서 어떤 자극이 딱 오게 되면 반응은 그대로 해보겠지 그지그지 그럼 반응까지는 잘 하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하게 되면 야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성적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이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어떻게 좀 흐려져서 이렇게 내리막길 치보는 거야. 그러면 이, 그게 이성 곡선과 이것이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가지각색으로 전개되어 있어요. 본성이 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행동은 쉽게 할 거다. 그지 강하게 할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은 어떻게? 해?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게 돼 우리 현실이 안그렇겠나 그지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뭐 이성을 잃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성이 없으니까 너닷없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자기 타고난 근본대해서 행동을 해놓고 놔 나중에는 어떻게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렇지 자 기분이 별로 안 좋는가 또 우리랑 가보자 자 4번 곡선에서 우리는 어떻게 뒤에다 하면, 이 6번 곡선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2 하면, 우리 6번 곡선이다. 6은 6에서 6이 시작하는 거다. 그지 그럼 이것도 한번 보자. 자, 이거,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감성 곡선이다. 자기가 행동 잘못하고 나면 기본 뭐, 찡할 거 아이가 그치? 기분 별로 안 좋겠지 당연한 거죠 구분 곡선이 근본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어디면 논리가 다른 거는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구분 곡선은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근본 근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논리하고 똑같다는 것이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한번 보자 음,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는 플러스 2 하게 되게 되면 몇 번? 8번 곡선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8번 곡선은 뭐 8번은 4에서 4로 끝났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너무 복잡하다, 그치? 복잡해도 없을 수 없다. 자, 이것이 우리는 각성축이다. 자 이승이 자기 부족해 갖고 그랬지만 우리는 어떻게 각성은 어떻게 기억해 자기가 실수를 크게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머릿속에확 박힌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성 주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 칸씩 증가된 곡선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구분곡선에 딱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한 풀어보자 자 나는 본성이 강해서 우리는 심성의 작용을 해갖고 실수를 했다 그지? 자 이거는 이성이 어떻게 판단력이 우리는 저조해가지고 이렇다 그러면 감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어? 자각을 많이 하게 된다 자가를 많이 한 것은 우리는 각성이 증가돼서 어떻게, 어,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치 논리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단계별로 이제 가고 지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다섯 개의 곡선들이 한문에막 강화되갖고 모든 것이 동치에 표출되는 게 아니라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쁘고 항상 이것이 흐름이 다르다는 거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준을 해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지 우리를 한번 보자는 거다 그렇지? 그것도 그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주로 아이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이들이 많이 상, 음?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해보게 되게 되면, 자, 우리가 큰 주기를 하나 펼쳐보자. 이것이 우리는 27세라고만 하자. 이? 아이들은 여기 다 있으니까, 그치? 자, 애들 공부라고 한 해보자, 공부. 공부 문제를 우리는 이제 푼다. 예를 들어갖고, 공부 문제다. 그러면 이런 생체, 반응 곡선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공부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머리가 뭐 좋아야 될까요, 그죠 머리가 뭐 노는데 지중어 있으면 안돼 있기는. 자, 그러면 각성이다. 각성은 우리는 8번이라 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8번 곡선이니까 자, 이것이 우리는 크게 나누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9고 이것이 18이고 이것이 27이다. 그렇지? 그러면 8번 곡선은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각성에는 어떻게 이 시기가 공부 잘 되겠지? 이 시기가 공부 잘 될까요? 그렇지? 자, 머리는 잘 돌아가고 잘 되는 때라 할지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그것도 죠그 문제도 공부 안 하면 뭐 머리 잘 돌아가는 게 어떻게 해? 자 농땡이 칠때잘 치면 어떻게 엄마 이제 거짓말 잘해가면서 농땡이를 잘 치겠지 머리가 잘 도록 하니까 그러면 거짓말 잘하면 어떻게 머리 좋을 때 거짓말 잘하면 거짓말 또 완벽하게 잘하라 하겠지 농땡이를 치면 농땡이를 잘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기도 함께 작용한다는 거다 그럼 이주기에어리는 어떻게 구번주기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그치? 죽기는 구분죽이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두개딱 맞춰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 공부를 시켜야 되겠지 다 놓는 거지 이거는 운의 혈 이거는 우리는 각성이고 이것은 우리는 운이다 그죠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 때 공부가 언제 제일 잘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 한번 풀어보는 거을 지금 그럼 공부 잘될 때는 이 이전에 이 공부 잘 되겠지 이 아이는 그러니까 한 16살 때까지가 제일 그렇게 제그초중 고등학교까지는 공부 잘할 거네 이 <웃음> 우리 할때 그런데 어떻게 야는 이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 여기, 여기 딱 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한 12살 정도 되겠다, 그제? 잘 되지만은, 이, 이 시기는 잘될 거야. 여기서 한 7일. 자, 7에서 한 12살 정도까지는 공부를 잘하면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 여기서는 또 내리막길로 이루치고 있다. 우리 운좋을때는 것은 0.2라고 생각하자. 이? 각성이 위로 있으니까 좋을 때다. 밑에 있을 때는 별로. 이 뒤에 가면 농지. 그러면 대학교까지 열심히 하면 대학교까지는 잘 가고 대학교 가서 농지 짚을 것이다. 와 고등학교 때 그런 것이다. 그렇게 18이니까 이 이거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아이가 이게 이게 이가 초중고등학교지. 중학교. 그기까지가 중학교야. 15 15까지가 중학교고 18까지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어요 18. 요까지 18. 어 여기서는 고등학교 때좀 떨어질 것이다. 그제 그러나 이 시기에 그러면 이 시기는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고 이 시기에 효과가 클 것이고 이 시기에는 하지만은 아주 효과는 좀 저조할 거니까 이때 애기들이 어떻게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공부하고자 하는데도 효과가 잘안 나니 그렇게 진짜나 열심히 하고 밤새매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잘안 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막 대충 얼렁뚱딱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럴 때는 얼렁뚱땅 해도 성적도 축축 오르고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풀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는 대학교만 가면 대학교 가서는 공부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응? 뭔데 머리에 머리가 각성이 얹갖고 공부가 처잖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릴 때 좋은 사람이 있고 조금 커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이 공부하는 방법도 다 다른 이것을 알아야 이해할 공부를 언제 집중적으로 시켜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럴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야 이? 집중적으로 실력이 이만큼 올라가지면 내리막길 조금 있따 하더라도 점점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 상대적으로 그치 그런데 이때 안 해놓으면 이때 내리막길 시험 대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더 공부 안 해보는 거지 공부를 지는 하고 싶어도 잘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럴 때, 이럴 때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엄마는, 니는, 어? 중학교 때는 공부 잘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한 잔소리 하게 되면, 쥐는 노력을 하더라도 잔소리 하면 안 돼, 이런 데는. 그죠? 자기가 운이 안 돼. 잔소리는 어떻게 해? 이렇게 오르막 칠 때, 안할 때, 막 이때 잔소리 하는 거야. 이때는 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 될 때는, 우리는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고, 하지 못할 때는 강의에 미리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각성을 딱 풀면 어떻게, 공부 이렇게 딱돼 보잖아. 그죠? 자, 야가 어떻게, 지금 뭐 성격이 문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사춘기에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은 감성을 딱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엉뚱한 짓을 잘하는 나는 어떻게, 이성을 갖고 딱 풀어보는 거야. 또 밖에 가서 사건 마치고 사고 많이 나고 이러면 이런 어떻게? 심성을 딱 갖다 푸는 거야 그럼 본성은 어떻게? 이 타고난 아이의 특성을 갖고 푸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자일 때는 어떻게? 야가 운이 강할 때는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강할 때는 강하게 반발하겠지 자 우리 본성이 강할 때는 내가 본성이 강할 때는 다른 사람이 인지 싫은 소리 하게 되면 나는 바로 막 반항을 하게 되는 거야 이때 반항을 하게 되고 이것이 죽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자격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축된다든지 누구말따나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 갖고 해결해야 을될거 아니야 신이 지나면서 뭐 원인도 모르고 네 행동을 잣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거야 누구말따나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헬 조선에다 그제 헬 조선이 지옥 조선이잖아 그제 그런데 우리보다 월등하게 못 사는 부탄 같은 데는 가게 되면 못 살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해피다 그제 그럼 그걸 차이든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엄마는 어떻게 자식을 보는 눈이 안 좋고 문제가 있다 솔직히 찌는 행복한데 그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이 심리 치료하고, 심리 그거 교정하고 코칭하고, 이런 게 완전히 잘못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병명을 올바로 모르는데, 치료를 어떻게 할 거야? 누구말때는 감기약, 응? 감기 들었는데, 소화제 주고 이러면, 우리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묵고 살기 위해서, 막 이것도 뭐, 무조건 막 긁어붙이갖고, 성격이 나쁘면 고쳐야 된다 하고, 너무, 수행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만든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지금 처해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이 방법이 필요한 거야.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힐링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겠지, 그제? 그 본성이, 음. 그 원래 타고난 게순응하는 아이가 있을 수 음, 있잖아요. 음. 그럼 저 강할 때는 되게 순하다는 얘기가. 자기가 좋죠? 타고난 것이 순한 아이는 이 가도 순하다. 그런데, 강수는 내리막길 칠 때는 어떻게? 자칫하면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 되겠지? 어, 그거 디펜스 돼갖고. 음. 그럴 때는 뭐 자격지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맹이 없어지고, 그치? 그 다음에 소극적이 되고. 다르게 말하면 강한 아이는 강할 때 되게 강 강할 때는 이제 조지해야 되는 거지. 내릴 때는. 내릴 때는, 강한 아이는 내리더라도 강할 거 아니야. 그제 엉뚱한 짓을 말하겠지. 덜난다는뜻 아니야? 내려올 때는 자기가 수축해지는 거다. 이거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 반응을, 반응을 잘안 한다는 반응을 것이다 그렇지 이거 내려갈 때는 반응을 작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변화에 따라서 이 반응이 작다는 것이고 그렇게 강할 때는 어떻게 반응이 강하게 작성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울증하고 어기소침한 아이들하고 어?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이런 거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것들을 여기서 처음부터 풀어내는 거야. 그럼 이것도 모르고, 뭐, 어사들 고친 데서, 그것도, 어찌보고 있다면 좀 웃기는 이야기야. 그러면 저기에 공부라는 걸 느껴왔잖아. 응. 공부 말고, 그 외, 저기에 각성은, 각성 곡선이 다르잖아. 요저기서 음. 음. 근데 그걸 똑같이 대입해도 똑같은 형 현상으로 지금 구리하셨거든요. 어떤가? 예를 들면, 어. 그 곡선이 지금 음. 본성 이게 아니고 각성이 우리가 말하자면 해, 행동. 응, 음, 각성은 머리, 머리, 머리. 기억력, 네, 네. 어. 공부를 공부지. 어. 그럼 이제 저기에서 보면은 각성의 곡선은 음. 아까 몇 번, 여8 음, 번. 응, 8 번. 8 번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 그죠? 그렇게 8번 이렇게 이 올라갔잖아. 이렇게 올라. 아, 어. 팔 번은 지금 억수로. 올야 어. 되는 거죠. 그렇지, 8번으로 그, 이게 만약에 구번 곡선이면, 구번 어, 곡선은, 어, 각성은 8번 곡선을로 풀고, 공부를 하, 어, 되고. 공부를 풀어야 되고, 음, 그 뭐고, 운명주기는 단위 구간별로 이것이 강한냐약한냐를 푸는 것이고, 음, 음 각성은 각성의 흐름을 푸는 것이고, 그러면 행동을 풀게 되면, 성격, 이런 행동을 풀 때는 심성을 푸는 것이고, 야가, 사고력, 판단력, 이런 거, 우리,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 인성교육 할 때는 이성으로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새는 어떻게 사춘기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감성적이고, 이런 거, 이런 거할 때는 우리는 감성적으로 푸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모든 걸다풀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고, 점다 다르게 작동하는 거 그것이 맞는 거잖아, 답이. 어떻게 사람이 몇개 나눠 놓고 여기는 니네 이렇다 이는거뭐 논리상으로 맞는게 아니잖아 사람마다 좀다 틀린데 어떤 애가 상담을 응. 왔는데 응. 본성주기를 일단 기본을 가지고 그렇지. 얘가 지금 사건 사고를 쳐서 왔어요 응. 우리가 심성을 가지고 그렇지 잘 가고 있는지를 그렇지 그렇지 ]지. 그렇지 잘 되고 그렇지 그런지. 그러면 나중에 할 때는 이렇게 돼 갖고 이것이 강에서 작용됐구나 그러면 얘가 어떻게 우리 는 아까 다섯 개 있잖아 그지자 여기서 이것이 강해서 작용됐다 그럼 이것을 극했다. 나중에 이거는 아주 안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너무 야한 어떻게 감성적이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런 행동을 우발적인 행동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본 틀을 푸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강하다고 판들이딱 되게 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어떻게 감성을 극해뿐다 이 말이야. 우리 촉 이랬잖아 감성은 완전히 나쁘게 촉을 해 본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게되이 아이는 어떻게 우발적인 사고가 더 강하다는 거다 그렇게 그 순간에 못 참아 갖고 이렇게 우발적인 행동을 했다 그럼 학교에서 사과, 학생들 사고 치고 일하게 되면 야가 우발적인 사고인지 지금 뭐 습성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인지 판단에 잘못해 갖고 사오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 우리 뭐 재판을 할 때도 그런 걸좀감미를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재판장에서, 뭐, 우리 판사가 이거 공부할 수는 없으니. 그거는 이제 결과만 봐. 뭐 재판이라는 것은 결과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정할 때는 우리는 그것도 다 풀어줘야 되겠지. 우리는 예걸 들게 되면 배 아프면, 배 아픈 거 갖고 풀어야 되고, 우리가 뭐꼴 아프면, 골 아프면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거 만다쓸거하고얼렁뚱땅 이래 풀어보면 이건 안 되잖아. 머리는 아프죠? 머리는 아픈데, 이것을 해야만이 정말로 항문이, 항문답이 되고, 우리가 힐링이 뭐고, 심리가 뭐고, 이것이 아는 것이 누구말때나 옛날에, 어, 뭐, 저, 채널에 이런데 오가지고 심리학 때가 있지? 와이, 그 해갖고, 그 바보, 바보된 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너밑에 물으면 많은 뭐 그거는 질 생각이지. 그러그까 점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럴 것이다 저 말하면 저럴 것이다 조차 엉뚱한 대답만 하는 거야 그래서 쪽다 팔아보고 집에 가라 하는 거지 그런데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 같더라 그렇지? 심리학이 완전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누가 알겠노 이 말하면 이래 보고 저 말하면 저래 보고 저 말하면 저래 보고 이게 점제도 아니고 완전히 이게 편법이야지 생각일 뿐이다 지가 생각한 그 개념인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가어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옛날에, 그, 그, 박 대통령, 그, 대기 욕했다이 그, 조꼬 많이 주고, 이. 그, 근데, 다른 사람이 그, 그렇게 생각하나? 집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래갖고, 그, 누구, 그, 그, 여자 있잖아, 그지? 외국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문화예술, 뭔가, 그, 그, 있잖아, 뭐, 비대위원 하는, 뭐, 이자들그 사람인데, 엄밀히 조금만 해본 지금 나가라, 이랬다, 그제? 연자들 이렇게 쫓아내라, 이랬다, 그제? 그렇게, 그렇게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말안 되는 거야. 그렇기는 그거는 지 생각일 뿐이지. 지 생각을 모든 사람의 그런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나쁜 짓 하더라도 생각해봐. 누구말따나 사기친 사람도,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사기는 비록 쉽지만은, 그지?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나쁜 거야. 그지? 그런데 어떻게, 용기 빽빽한 데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 좋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이? 그렇잖아. <웃음> 누구 말 때는, 박정희 대통령, 우리 한 보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아, 경제 살린 거지 이거 아이가 아이가, 그지? 이때까지. 근데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만 우리가 반면 그러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둥글납작해고 지 개인 생각을 떨이 음, 하듯이 우리가 뭐이 상품 떨이 하듯이 뚝 떨이 하는 거 이건 아니다 이 말이 이게 학문이가 뭐 그건 학문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이 아가 행동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를 치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딱 보게 되면 아 이것이 너무 강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을 박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이 강하지 않았다 하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너무 해갖고 실수를 한 것이고 이것을 실수이고 이것이 너무 강해갖고 우리는 어떻게? 우발적인 사고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래 해야만이 될 거잖아 그죠 뭐 점치듯이 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이런 게 심리학이 아니다 그렇게 심리학이 자리를 못 고치고 있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다 학문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해간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말따나 도토리 키적이야, 이거. 근본을 우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흑우일 수도 있다 저기, 아까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요, 2년에 16살 전으로는, 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성이 좀 높은 상태잖아요. 음. 근데 대학교 이쪽으로 가면 좀덜 하는. 그렇지. 각성이 떨어지니까, 공부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어쨌든 각성. 작은 곡선에서 보면, 어. 또 18세쯤에 올라가잖아요. 어, 이렇게 되면, 운은 올라가지. 그렇게, 우리 노래지만 각성은 떨어지지만, 이때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죠? 자, 우리가, 이러면, 어릴 때 공부 잘될 때는, 단어 한번 타격, 막, 금방 해야지, 푸는데, 그치? 안될때나 해도 또 며칠 지나면 다이자그래또 그거나 마찬가지. 공부 잘 때, 각성이 높을 때, 각성력이 높을 때는 공부를 해도 효과가 크다는 거다. 외우더라도 잘 해야 진다는 거다. 우리 공부하다 보게 되면 어느 시점에는 공부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막 해도 공부가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되는 데에 저 올라가 있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안될 때는 어떻게 노력을 하게 되면 노력을 할수 있으니까 노력해 가지고 그걸 만회해야 되는 거지 각성이 떨어지 가는 것을 우리는 노력에 의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떨어지면서 이 노력을 하면 그 효과는 나타난다는 거지 그런데 저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내리막길만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으니 강요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내리고 이것도 내리면 머리도 떨어지고 하는 것도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는 별로 없다는 거다 애기가, 엄마 인데 효과가 없대. 이 시기에는 결과를 탓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안날 수도 있으니 엄마는 이게 강요를 하면 안 되네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삐나가 보겠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른다는 그제로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고 이래 보게 되면 아는 어떻게 뻗나가 보겠지. 뭐집에 뭐 나가 보이지 뭐. 그럼 가출. 그게서 압박감이 하게 되면 어떻게 옥상에서 뭐 뛰어내리는 것도 있고 우리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많잖아 학생들 저럴 때는 절대로 엄마가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거예 자기 운도 떨어지고 머리도 안 타고 는그 시점에 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폭발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본성이 이제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각성이 안 따라주는데 이 본성이 이것이 강하면 어떻게? 본성이 폭발시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논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상상이 안될 정도로 대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격적으로 힐링을 하고 성격적으로 이것을 풀고 하는데는 정말로 대단한 거야. 응. 옥선에서 응. 다시 각선을 이렇게 풀었잖아요. 응. 이, 이 사람은 9번 옥선이니까 응. 29세, 27세까지는 높은 옥선 응.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응. 그죠 네. 27세. 아이제, 그러니까 아이제. 9번이니까 전체 27세 높은 옥선 에 있죠. 27세는 안에 간 도잖아. 운명 주기는 27세지만은 네. 음, 이 각성 주기는 27세가 한개 끊기잖아. <목소리> 이 사람 전체 운명에서 봤을 때는 천원 어. 운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천원 운이 좋지. 그것도 작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그거는 음. 우리가 각성을할 때는 작용력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 아까 지금 세 개만 있다 했더니. 음. 그러니까 이게 아, 어, 그거는 이 잔잔한 거 이거 그 해운만 자 예. 아, 해운으로 어, 해운으로 봐야 된다. 평생 아, 운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거는 아. 각성이라든지 이것은 평생 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9년 단위의 태운의 운의 흐름을 갖고 작용한다 그런데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젊었을 때 머리가 쫙돌때그럴때돌때 때, 이것이 돌때 이렇다 때 말이야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시기가 딱안 풀어 봐 응? 어? 틀리면 안 되잖아 <웃음> 지꺼라고, 지꺼 틀리고, 뭐, 넌꺼는 맞고, 그래프면 곤란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내가 2번이니까, 2번이니까, 각성, 각성 주기는 어디까지 와있어요? 응? 각성, 각성. 9번이 8번이니까, 1번이지. 2번이, 응? 2번이 우리는 본성 주기잖아. 그치? 그러면. 아, 운명 주기, 주기 운명주기가, 운명주기가 아니고 본성주기. 본성 여자는 1 뺐잖아. 내 거는 이거 네. 2번이니까 이렇게 됐잖아. 그지? 내 거는 내 거, 내 거부터 먼저 봐. 내거 보자. 내거부터 그러면 아까 저게 9번이 8번이었으니까. 그지? 이건 1번이잖아. 그지? 각성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음. 그러면, 이 정도 와 있으면, 어떻게, 지금 좀, 한참, 어떻게, 내 머리도 잘 돌아가고, 어? 이것도 잘 돌아가고, 함께 잘 돌아가겠지?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거. 어, 내리막길은, 내리막길은 저조해 가는 거, 오르막길은 올라가는 거. 음. 음. 내거안 풀어봐 그러면 그럼 한번 보자 <웃음> 내 지금 공부 얼마나 잘될땐거 한번 보자 그치? 자내꺼 이렇게 딱 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 27에서 54까지만 풀면 되잖아 27에서 54자 그러면 우리는 5번 곡성이다 본성이 5번이다 그제 자 본성이 5번이니까 본성이 5번이니까 요렇게 갔다 자 그러면 각성은 우리는 4, 4번이다 그 6번이다 그제 자 그러면 6번 각성은 6번이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이게 36 45난몇 살이지 지금 자 47. 47. 안될 때. 안될 때가 아니고 이제 이 자, 이 본성 주기는 어떻게 본성 주기는 위에 있을 때와 내림막 있을 때. 내가 위에 있으니까 좋다 이가 네, 일단은 좋은데. 각성은 좋다. 그런데 그 사이에 노력과 이것이 어떻게 될것인지 그걸 푸는 거지. 그거는 운명주기 운명주기는 이제 4번이 돼버린다 그제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 여기서 가잖아 그제 자 4번이 되니까 4번은 여기서. 자 이렇게 되잖아 그제 그러면 어떻게 나는 여기 있다는 거다 그제 그러면 어떻게 나는 각성 주기도 강하고 본성도 강하고 우리는 운세도 강하고 이제 시작됐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 지금부터 공부하면 공부가 참잘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한참 동안 이제는 그렇지 어쩌면 지금 이때까지 공부한 것보다 지금부터 공부해가는 것이 어쩌면 공부가 훨씬 잘될 것이다 지금 내 나이는 비록 들었지 하더라도 어요 해서만... 요때는 각성은 좋단 말이야 그지 예. 이때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때다 아, 아, 이때는 4,5,6 이런 데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내리막길이니까 음. 각성은 좋지만은 어떻게 해? 운이 떨어지니까 이게서 놀아보면 안 되잖아 이거는 노력이라 했잖아요 운세는 자 그래서 나는 각성이 좋으니까 지금부터 운이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만 뒷받침만 된다 하면 나는 그 효과는. 공부의 효과는 엄청나게 크게 돼, 그지? 그럼 공부 안 하고 농띠치면 안 되고 공부 해야되는 이거는 노력이 됐다, 노력. 운세 주기는 노력. 운세 주기는 노력이 됐다, 노력.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머리도 따라주고 내 성질도 자존심도 받쳐주고 이제 노력만 하면 어떻게 효과는 팍팍 올라갈 것이다. 이거 효과는 이 노력에 대한 효과. 우리 박지민 씨한번 풀어봐. 응? <웃음> <웃음> 그러면 효과가 팍! 보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야가 지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혼이 다 아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야 노력을, 음?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엄마가 해추리도 들어갖고 공부를 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부다 내리막길이 있을 때는 어떻게 비록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엄마가 강요를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멘토링이야 자 예를 들면 노력을 해도 효과도 없고 내 운이 안 따르는 게 효과도 없고 머리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엄마가 해초리 들면 어떻게 앙기가 나가지 그럴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럴 때는 엄마가 절대로 애기인데 공부에 가란하는 얘기일지 하지 말라 뒷받침은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도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담할 때. 지금 이제 이, 이걸 계속 저 연습을 해가, 해야 이게 이해가 될것 같아. 아그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요 앞에 그, 큰 걸, 나요 네, 앞에 있는 거 주기야. 그럼 이것에 그러니까 음. 따라 다 그렇게 이것부터 연심만 열심히, 열심히 머릿속에 딱 남으면 그걸 그리는 거는 별거 아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쫙 집어넣으면 디그 거 그리는 거, 이거는 별거 아니다. 이런 거 그리는 거 별거 아니다. 그리는 거는 음. 그래고 그리면 될것 같은데 음. 규칙이 있잖아요. 룰이 그래. 있으니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그래. 그때 이 상황에 이 아이가 어떨 것인지를 생각. 아 그거는 자꾸 이제 상담해가면서 그리 봐야지. 그럼 그래. 그것을 평가해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 행동적인 측면, 우리가 야가 이제 사고적인 측면, 우리는 야가 어떻게 해? 우리는 감성적인 측면, 그다음 야가 공부적인 측면, 이거 우리는 다풀수 있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그런데 지금 심리학 갖고 어디 가서 뭘 풀겠나, 이게 아무리 심체에서 찍찍해 갖고 그 맛도 답도 없는 거그거 갖고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는 전체 주기만 맞지. 아 이제 풀어야지 이제 이 1, 2, 3, 4, 5, 7, 8국 그래갖고 이근본부터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지 지금까지 한 거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한 이제 근본이다 근본 금별. 이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이 해석법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안에, 그런 포, 안에 갖다 접목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거 풀어갈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 되겠지 그제 응.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뒤에 그, 외우는 거, 그거야. 집에 가서 뭐, 하루 종일 바짝이 와보면 다 예쁘는 거고. 그 아무 수용.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학술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우리는 통변을 하고, 이제 카운셀링을 할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이게 뭐, 대학 빼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음. 아, 그거는 세월이 가면 나오지. 그를 빨리 만들어래요아 저거, 이거 할 때, 뭐, 그기거리는 거보다, 전산 프로그램있가지고넣어나오 어, 그, 와, 와, 해도, 와, 해도, 지 이렇게, 이렇게, 저기 뭐정게와하게하 와, 밑에 틀이 다 지역에 딱 틀이 딱잡아놓고 와하게 만들어야지 준비도 해야 되는데 와하면 많으 준비가 지금 이제 이제 뭐한 달.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는다. 이것을 하려야 네. 그거 봐도 해석을 할수 있지. 그런데 나중에 이 짓이 여기 힐링 레포트에서 바로 쫙 갖다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집에 가서 보면 되지. 그것이 이제 그 거지. 이게서 시중에서 품을 필요 없어. 그 레포트 속에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해야 돈 받고 사업도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전부 다 앉아서 뭐찌지찌 해갖고 공짜로 다 주면 웃기는 그게 아니다. 그거 우리는 정말로 나중에 교육원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만큼 맞배기 펴주는 것이지. 그것이 컴퓨터에서 다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레포터에 자기 것만 착 그려갖고 가는 거죠. 이것을 탁 그리 중에서 이것을 완벽한 이론으로 푸는 거야. 그것이 힐링 레포터의 근본이 되는 거요 오케이?